나는 개인적으로 응. <웃음>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<웃음> 백현님한테 약간 좀감각베스트 <웃음> 그분의 <응>. 직캠을 보고 <웃음> 어, 어, 그, 이렇게 어, 커! 진짜, <웃음> 무릎을 이들, 어 화면 나올때어 어, 이거 뭐지? 약간 아, 그게 또그때 네, 되게 백백의구 오, 백발의 천사처럼 오시긋지로 입으시고 되게 천사